진짜 나도 술집을 하지만 우리 가게는 일종이에요일종 언니 뭐 언니네 가게 왜일종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아기샘 마인드도 그렇고 내 마인드도 그렇고 우리 하루 이틀 할마인드론 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는 일종 허가예요 일종 허가가 아닌 곳에서는 공연이 안 돼요 여기 일종이어야지 룸에 착석이 돼요 예전에는 단란도 특수조명을 달수 있었는데 지금은 특수조명을 달 수가 없어요 세금이 엄청나게 틀려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을 이달에 팔았어요 그러면 일반 음식점은 얼마떼고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 가져가고 단란주점은 70만원 정도 가져가고 일종은 55만원 정도 가져가고 거기에 또 세금을 또 내요 왜 세금을 많이 내요? 난 일종 허가를 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공연도 할, 할, 할 거고 여기 룸에 들어가서 아가스들이 착석도 할 거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나는 그렇게 했, 어, 영업을 할 거다 라는 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요 내가 왜 많이 하냐면 예전에 저희 가게가 2층이랑 12가 붙었었어요 우리가 4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었 5, 6, 7, 8, 9, 10 이 여기에 호텔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호텔이 들어온다고 그 이제 업주들이 여기 놀러 왔어. 자기네들 여기 본다고 그 왔는데 당연히 나는 뭐 적어도 음... 들어오는데 무슨 준비는 하겠지 밑에가 시끄러운 곳이니까. 근데 들어왔어. 그래서 소음 이 문제가 있다 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방음공사만 1억 얼마치 했었어요. 흡음제, 방음제를 1억 얼마치를 발랐는데도 바로 위아래다 보니까 소음이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그 유익한 정보인 게 구청에서 그 데시벨을 측정을 하러 오는데 그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치가 뭐 예를 들면 45데시벨이면 소음이 45데시벨 20일이면 영업정지 3일 넘으면 그 다음에 경고, 뭐그 다음 뭐 해야 하고 나중에 세 번째는 영업정지까지 돼요 이게 근데 흡음자랑 방제를 잘 발라 넣다 보니까 기준치보다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시끄럽다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테두리는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5층은 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 한참 싸울 때아 내가 우리 가게를 내가 보호하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소가, 뭐 소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사장님 어, 나도 안녕하세요 왜였어요잘알려고하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휴 제가 또 뒤집어지게 말고 마시 하려고 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머, 예 미쳤나봐. 정말. 아우, 용씨. 아우, 아우, 아우, 용씨. 여러분들, 제가 어제 또 일을 하는데 또, 뒤집어지는 것또 선물 받았, 어머, 어머. 어머. 어때? 또 냄새? <웃음> <웃음> 저한 선물 받았다아 아, 진짜. 아 근데 가, 저리 가. <웃음> 아, 아까 <놀람> 요심에 들어가지고 진짜 나의 이잘해서 콜도 못 먹어 <웃음> 아우 okay. 왜 이러고 있어 진짜 얘 예, 솔직히 물좀 먹어요 이 새끼야 어? 너 말랐어? 지금 어머 이 새끼야. 어 이거 봐 어머 여러분들이 같이 보여주고 싶다 <웃음> 어머 이거 봐요 손님한테 받았어요 손님이 <웃음> 어? 강아한테 어. 그 주고 싶어서 직접 만들어 왔대. 보어이요 어머 어 이거 요 어머 이거 봐요 요 <웃음> <안 써. 웃음> 아니, 먹는다? <있는가>? 아니, 넣어놨어요. 먹고 봐! 어, 말이 줘! <웃음> 아니, 나안 가져갔는데, 뭐. 잘 챙겨야지, 그런 거를. 요, 요, 있네. <웃음> <웃음> 이거, 짜람이라 <짜라미나> 그러실게요. <웃음> <웃음> 이건 돈안쓸 거야. 내가 어제, 여러분, 그 테이블에서 팁을. 한 2, 3백 받았어요. 어, 맞아. 진짜 2, 3백 받았거든 맞아. 근데 어제 내벌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8만 원벌었어요 <웃음> 그래도 남은 찌끄레기 내가 들고 갔어요. 다 나눠주고 나서 애들이 만 원씩 만 원씩 받아오는 거그리찌끄레게 집에 가니까 8만 원 벌었더라. 맞아 진짜 좋은 사장이 내가 어제 하면서 언니야 요구라도 가져가. 내가 <웃음> 그랬는 다른 데 사장 마담들은 다 받아간대요. 어, 맞아. 어, 그 나도 받아가야겠어 되 오늘부터. <웃음> 그러고 사실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피부 내가 제일 많이 뽑아요. 내가 진짜 이 개인 팁이면 나 진짜 빌링 샀어요 어 맞아, 이뻐지잖아. 추석에는 하나도 안들고 가. 일 마치고 그냥 우리 나눠주고 말아. 어, 이제 전 일하러 가볼게요, 여러분들. 전이제 잘라 끝났으니까 어, 일하러 가야 돼요. 좀 좋은 점은 말 앞으로 듣고.